볼테야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다리카 아프리카, 아아프아 아프리카, 리카아프리리 있어! 있어. 리 아니야, 할수 있어, 뛸 거야! <웃음> 엄마에게 약속했어! 꼭 이기겠다고! <웃음> 아니야... 너는 할수 있어... 탕, 탕, 탕, 탕, 탕. 너는 할수 있어... 아니는 용감한 걸 엄마는 알고 있어. 꿈속에서 보면 엄마가 왔어. 아니가 얼마나 잘 달리나 보러 온 거야. 아기가 이기는 걸 보러 온 거야. 자기가 부러져도 달릴 거야. 아니야 어서 달려. 엄마가 있는 곳까지 힘차게 니 달릴 거야. 어서 어서 달려. 엄마 품속까지 달릴 거야. 달려라 하녀. 어서 우리 딸. 이게. 단거리 경주! 등번호 203번의 한국 한니선수가 1등으로 들어옵니다! 한니선수 신기록 어, 수낵! 요 엄마 봐요! 가 이겼어요! 다다다다다자자자자자야네가 <웃음> <웃음> <나의 살려요, 웃음> 이겼어! 그만 달려도 돼!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! 꼭담은잎도 작고, 쥔손도 작고, 긴눈다 없어 자금화! 엄마가 보고 싶게 달리고 그리워 엉엉 울고 싶을 때 한없이 달리고 그래서 악발이라 불리우는 아이, 하니 하니야, 이 녀석 정신 차려! 나나 선생님이야! 네가 이겼어! 우승이야! 엄마, 엄마가 왔었어요! 하니야, 엄마, 엄마가 왔었어요!